도 예. 아, 일대일 함수이면서 일대일 대응도 된다는 거야? 일대일 대응이면, 어, 일대 함수도 돼요 아, 일대일 대응이 면 일대일 함수데? 일대일 함수는 일대일 대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아. 아닌 거 한번 그려줘. 아니, 아닌 거. 아닌 거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너무 힘들게 해, 너를. 아, 난지수함면서 공부했는데 왜 자꾸 1대일하면서 공부를. <웃음> 아, 이런 첫 시간엔 이런 느낌 계속 될 거야. 내가 많이 몰라. 어. 선생님 저잘 몰라. 어. 자, 오늘 초등학생들이 반말하더라고. 공부하는데. 아, 한글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지. 오, 역시, 친절한 선생님이 그림을 또, 예시를 그려주고 있어요. 요, 예. 네. <웃음> 음. 이렇게? 오!